자,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라고 얘기하기가 참 무색할 정도가 돼버렸는데, 코로나 단계가 좀 올라가면서, 그죠? 올라가면서, 그, 어, 예,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줄 때, 살짝은 예측은 했지만은, 이 정도까지 참석을 안 하실까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할건 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그 일정을 보니까 우리가 이번 달까지가 끝이더라 보니까요. 그죠? 이번 달까지가 끝이 네번 남은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네번 남았고 한시간씩 연장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정도가 부족해지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우리가 원래 6시간, 그러 그러니까 2번 빠지는 바람에 6시간이죠. 6시간이 원래 부족해서 시간은 늘려가지 않는데 제가 착각을 한게 횟수로 계산해버리니까 저는 더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끝날 때까지 한 시간씩 연장해도 연장해도 한 시간이 부족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거더라고요 뭐그 정도는 뭐 그냥 아. 어, 예,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그날부터 바로 한 시간 연장해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연장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해서 하고 그렇게 된 거니까요 뭐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냥요. 그리고 오늘은 뭐 우리 어못 오신 분들 <웃음> 못 오신 분들이 부러워하게 <웃음> 부러워하게 뭔가 다른 걸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뭐냐면 어차피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안되니까 원래는 인원수가 많을 때는 제가 할수 없는 수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이브 하는 거 라이브요. 라이브 방송을 직접 한 명씩 한 명씩 해보는 건데 실제 내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는 거 하고요. 라이브 방송을 안해보는가 또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한 어, 어느정도 세팅이 좀 되면 한 두세시간 정도 하면은 우리 이제 기본 세팅은 다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한 한시간 정도는 지난번처럼 한 명씩 실제 라이브를 해보는 거죠 실제 라이브를 그래서 그 라이브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우리 우리끼리 네, 우리 네,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접속해가지고 접속해서 우리끼리 보는 걸로 네. 뭐 싫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전세계인들을 다 이렇게 참석시켜서 할수 있을 수도 있으세요 음, 아침부터 너무..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라이브 방송 해보는데 일단 어, 라이브 방송을 본인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는 사람들하고 할수 없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라이브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체크를요 그래서 크롬을 실행한 다음에 본인 유튜브 한번 가보실래요 유튜브 네. 한번 유튜브 한번 가보세요 유튜브 유튜브를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자 여기 본인 유튜브 들어간 상태에서 보면 여기 우리 동영상 업로드하는 버튼 보이세요 여러분 업로드하는 버튼 네. 이걸 클릭한 다음에 그걸 보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어. 보이세요? 예. 이걸 눌렀을 때, 눌렀을 때, 저처럼 스트리밍 하는 화면이 나오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들인 거고요. 이 화면이 안 나오고, 24시간 어쩌쩌쩌 하면서, 스물 하루 뒤에 되십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나는 하루 뒤에 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 뜨시면 혹시 계세요? 24시간.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안 뜨고, 24시간 화면, 이상한 화면이 나오면서, 24시간 화면이 나올 거예요, 24시간 화면. 여기가, 지금은 실시간 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24시간 어쩌죠? 지금은 어쩌죠? 나오시는 분들은, 그 밑에 보시면 OK 버튼이고, 확인 버튼 막 누르면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넘어가면, 예, 사용 설정 하시면, 그러면 이제, 하루 뒤부터 돼요, 하루 뒤. 음, 하루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지금으로 하시면 돼. 요그까 바로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기본 세팅 화면이에요. 자 그러면 24시간 아까처럼 안 나오는 분, 안 나오는 분몇명 정도 되세요? 한 명, 나두 명, 안 나오세요? 그러면 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면 자, 그러면 두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있죠 나머지 다른 분들은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스트리밍키라는 게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스트리밍키라고 해서 인코더에 붙여넣기 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 딱 보여요 보이세요? 스트리밍키 인코더에 붙여넣기 해서 이 가변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자 라이브 그 방송 화면에 들어가지금안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안 돼요 그분들은 하루 지나서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들어가면 저화면이 나오는데 저게 제일 중요한 거 라이브 할때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거예요 저거 요 키를 여기 보면 복사 버튼 있죠 이 키를 복사해 가지고 OBS에다가 붙여넣기 해야 그때부터 이제 라이브를 할수 있다고 여러분들이요 예 네. 그래서 어, 저 키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라이브를 하고 싶어도 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라이브를 하고 싶어도 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하루 지나서 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하는 거 보시고, 내일부터 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하면 되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이제 요키 있죠, 요 코. 자, 요거를, 복사 버튼 보이세요, 복사? 네, 복사해서, 복사해서요, 복사해서, OBS 있죠, 여러분, OBS. OBS 들어왔나요? 앉아하세요잘 보이죠, 그죠? OBS. 자, 들어와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설정 보이세요, 설정? 네, 설정. 설정 들어가서, 들어가서, 여기 일반 다음에 방송 보이세요, 방송? 방송. 방송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어, 서비스는 유튜브 RTMP로 돼 있고, 스트리밍 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여기? 네. 여기 이 스트리밍,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에 요 스트리밍 키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스타트가 되시는 거예요 네, 스타트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일단 키를 복사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네, 해놓으셔야 돼요 네키 복사를 해놓으셔야 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요 자. 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간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방송 시작과 녹화 시작 보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기, 기존에 우리는 전부 녹화 시작했죠 네 여기 이제 방송 시작을 누르면 이제 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네, 여기서 방송 시작을 딱 누르는 순간부터 이제 그 스트리밍 키가 들어갔죠 들어가고 방송 시작을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 현재 보이는 화면 그대로 OBS에서 현재 보이는 하면 그대로 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라이브. 그대로.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한 번, 조금 있다가 우리 한번 해보시니까, 3 시간 뒤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제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아무 주제나 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이거 하 라이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나마, 그죠? 뭔가 주제를 하나 정해서, 라이브를 하자는 거죠. 어, 라이브를 해서, 우리, 거기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저, 아무 주제나 하나 정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라이브를 할지, 뭐, 정해서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라이브를 하면, 여러분,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지만, 또, 그건 아니에요. 어, 라이브 할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기 시간이거든, 대기 시간.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라이브 합니다 하면서 주소 탁 던지면은요, 사람들이 바로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제 교회, 저기, 교회에서 보시면, 우리, 일요일날 교회에서 라이브 방송 주소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11시에 예배면 보통 30분 전에 라이브 주소를 줘요. 그러니까 30분 전에 라이브 주소를 주고 그 사이에 뭐가 나와야 이제 음악 그죠? 어, 찬송가들 막 걸어 나오다가 11시 땡 하면 이제 라이브 시작이 되잖아요. 왜냐면 라이브 합니다 하면 주소를 던져 주면 사람들이 그 주소를 보고 지금 들어와서 접속해 가지고 들어 이러지 않는다고 여러분. 미리 라이브 주소를 주고 그죠? 주소고 그 상대방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시간을 볼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라이브 방송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 라이브 합니다 땡 하면 바로 바로 들어가자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대기 시간 그 다음에 라이브를 한 시간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그죠? 1교시 우리 수업하시는 분들은 1교시 다음에 중간에 2교시가 있고 3교시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대기 시간이 있잖아요. 라이브를 중간에 그러면 끊어버리고 새로 하잖아요. 어, 새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새 주소를 또 보내줘야 돼. 라이브를 새로 하는 순간부터 주소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중간에 안 끊는 거예요. 그래서 긴 강의할 때는 보면 중간에 잠깐 쉬는, 쉬는 시간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딱띄어주고 대기하고 있다가 또 어떻게 돼요? 삥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디오를 안 끄는 거예요. 오디오를 안 끄는... 거, 왜냐면 이제 주소를 계속 유지하다 보게 되니까 쉬는 시간에다 괜찮았는데 오디오를 안 꺼버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는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라이브 방송하는 초짜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 거기 뭐 여기서 연애 언급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유튜브 내에서는 막 온갖 구시구시 되다가 방송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욕들 막 하면서 그죠? 막 그러다 그죠? 예. 그 왜냐면 자기는 방송이 중단했 그 방송을 이제 쉬는 시간인데 꺼내 해놨기 때문에 어, 소리도 안나 소리 그 화면에 안 나오니까 소리도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그래서 그뒤 뒷이야기들이 막 나가는 이유들 이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세팅하는 관리하는 것들을 해보셔야 돼안 해보잖아요 실제 나중에 라이브 할때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이 실수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주제를 한번 잘 정한다음에 아 내가 만약에 앞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이런 아, 방식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쭉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테니까 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어, 3교시때 한번 빡세게 한번 라이브 한번 해보시죠. 빡세게 라이브를. 네. 자 그래서. 지금 당연하겠지만, 지금 방송 시작 누르면 안 되세요, 여러분. 복사해놓고, 라이브 되고, 라이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되 네,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되셨죠? 네, 개념은 이해되셨을 생각하고, 네, 종료를 드릴게요. 네. 자, 자, 오늘은, 오늘은요, 자, 그동안 우리가, 어, 잠깐 교재를 한번 잠깐 보시면, 교재를 한번 잠깐 보시면, 목차를 잠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 오비, 굉장히 지금 긴 시간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긴시간 하겠지만 요 유튜브 들어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부루 자막 자동 전리까지 해가지고 실제로는 실제로는 요 OBS 프로그램 설치 보이세요? 여기에서 요거 한거를 요거요 네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요 진도를 93페이지에서 지금 154페이지 여기까지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실제 진도는 이정도 밖에 못 나갔어요 여러분 실제 진도로는요 네. 그래서 어좀 많이 빼고 싶었는데, 조금 빼는 순간 다들 너무 <웃음> 힘들어하셔가지고 못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네어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정도 알려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배운 걸 가지고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제가 계속 예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사임당 이라는 사람을 예를 많이 들고 있죠 그죠? 네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자 신사임당 잠깐 보여 드릴게요자이 네. 사람 구독자가 어, 구독자가 지금 이제 116만명이에요 116만명 구독자가 116만명이에요 여러분 116만명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컨텐츠가요 컨텐츠가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릴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나오는게 아니고요 자 한번 보세요 네. 이 부자거나 뭐 배당인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원래는 자, 처음에 선언, 얼굴 나와서 이번엔 인사하죠 이번엔 그죠 없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들렁하나 중간에 뛰어가지고 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8, 그죠 검색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화려하고 이쁘게 만들면 굉장히 영상을 많이 볼 거야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화려하고 이쁘게 만들면 많이 보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 그러면 보는 사람, 즉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내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이 방법에서 여러분들 꼭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앞에, 앞부분에서는 에앞오비어첫 화면 내가 나온 인사하는 부분이었죠, 그죠? 뒷부분에는 화면으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동자 넘어가서 하는 부분이죠, 그죠? 요거 를다 배웠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장면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어요, 그죠? 첫번째 장면과 두번째 장면을 전환했잖아요 그죠? 이런 네, 장면 전환을 배우신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여러분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좋은 컨텐츠를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됐나요? 자 두번째 이제 그러면 나는 무지막지하게 이쁘게 만들고 싶어요 교수님 좀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그죠? 렇 그럼 다른 사람들 걸 중에서 한번 볼까요? 부동산 쪽을 보는 게 요즘에 좀 많이 하니까, 그러면, 어떤 걸 한번 볼까요? 경제의 신? 3%? 이건 오케이. 방송이네. 방송은 빼고. 김미경 TV가 요즘에, 일단 김미경 TV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집에, 그 제가 이분만 뭐 게임 알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보면, 우측에 보시면, MKTV 그래서 뭐가 들어가, 이렇게요. 네, 광고가 예쁘게 들어가죠, 그죠? 이 광고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지난번에 파워포인트로 그죠 가볍게 제가 그냥 혼자 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거라는 얘기죠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 만들어 볼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파워포인트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 영상을 보게 되면 자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려 고 하는 거 지금 mktv라는 걸 한번 이렇게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보세요. 자, 최근에는 기술들이 엄청 많이 좋아져가지고, 파워포인트는 내가 만약에, mkpv라는 걸 했어요. 했는데, 자, 클릭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두두두두, 글자를 키우고요. 폰트를, 폰트를 바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쁜 폰트들이 많아가지고, 보이세요? 네, 폰트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한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임들을요 근데 여러분들을 툭 눌러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폰트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폰트가 없다보게 되니까 좀더 예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걸 만들더라도 어떤 폰트를 쓰냐에 따라서 예뻐짐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첫 번째, 본격적인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거를 저장할 때잘 보세요. 제가, 제가,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음, 이거를 그림으로 저장할 거예요. 그림으로 잘 보이세요? 네, 그림으로 저장해서, 저장해가지고, 이거를 mktv 이렇게 저장하겠죠, 그죠? 자, 아, 어, 잠깐만. 제가 이거를 jp g 장했네 그러면. png를 저장했네요. 자, 다시 한 번. 제가 jpg로 저장합니다 네. JPG로 해서 한번 두개 해볼게요. 자 MKTV 자 그럼 이거를 OBS에서 제가 불러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플러스 눌러가지고 이미지로 이미지로 OBS에서 제가 불러볼게요. 자 MKTV 자 두개가 있다 그죠? 첫번째가 그 불러오고요. 자 이게 JPG로 만든거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나는 글씨를 만들었는데, 옆에 지금 하얀색 배경이 지금 다 들어와버려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내가 두 번째 NKTV를 만들었어요.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 더는 PNG로 만들었거든요? 네. 얘는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죠? 보이세요? 즉, 뭐냐, 그러면, 어, 이 영상을 만들어낼 때 만들어낼 때이 이미지죠 이미지 예. 광고형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보통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gif 예. jpg 예. png 보통 이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예. gif는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 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잘 보세요 일단 보는게 제일 조, 좋아요 비오는 날자 gif를 검색하게 되면은요 자 어, 눈에 좀 이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게 이게 이쁠려나? 아니면 얘가 이쁠려나? 얘가 이쁘겠네. 자 여기를 보면 여기 이 GIF를 보시면 어, 잠깐만 여기 뭐 다운을 못 받게 놨네 그러면 여기도 다운을못 박혀 놨고 요즘에는 다 지금 다운을못 박혀 놔가지고 엄상 움자 요즘은 다 저작권들 때문에 다다운을못 박혀 놨네요 음, 됐다 그러면 요거 요런, 요런 볼까요 여기 이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죠 이게 gif 라는 거예요 jpg나 png 로는걸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 gif 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다운을 받아서, 잘 보세요. 다운로드 받아서 써볼게요. 다운을 받아서 사진에다가, 자, 비 오는 날. 이걸 가지고 올게요. 해서, 비 오는 날로 여기서도 가지고 올게요. 자, 네, 이미지로. 네. 자, 비 오는 날.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비. 비비. D B B B B B 기억나는 아이디다 그죠? 위에 있죠? 네, 아까 그분. 자, 예, 예. 이걸 갖고 오면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음. 음.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이해되시나요? 예. 즉세 가지 종류에요 예. 똑같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GIF로 만드느냐, JPG로 만드느냐, PNG로 만드느냐 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쓸수 있는 형태가 달라지게 되겠죠. 파워포인트 작업할때도 마찬가지예요 파워포인트 작업할때도 여기다가 삽입해서 그림에 가서요 아까 비오는 날 있죠 비오는 날을 제가 여기서 가져와볼게요 비오는 날 가져와서 얘를 요렇게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자 이거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있죠 네, 슬라이드 재생시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네, 슬라이드 재생할 때자 그럼 이거를 맨 뒤로 보내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게 동영상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저 색깔을 그러면 네. MKTV 해가지고 광고를 때리는 게 좋겠죠? 요렇게 네. 광고 때려 볼까요? 때죠 그죠? 그래서 재전시키면 이런 느낌이 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성능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GIF. 우리 지하, 흔히 GIF나 이런 용도로 쓰는데, 자 GIF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해상도가 안 좋아요. 해상도가 굉장히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GIF를 쓰는 잘 이제 안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최근에 GIF는 잘안 쓰기 시작하고, 그 어떤, 걸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광고 용도로. 즉, 내가 만약에 책을 세 권을 썼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책세권쓴게 책 계속 반복되는 거 이렇게 왔다리 왔다리. 그러면 그게 계속 광고가 되는 거예요. 뭔가 개강을 해. 그럼 개강 내용과 일정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또, 만약에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그 예배 보면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웃음> 그 주일 예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일정들이 수요 예배는 매달 매칠날 몇시 하면서 보여주다 또 바뀌고, 금요 예배는 매달 매칠 몇시 바뀌고, 새벽 예배는 매달 매칠 바뀌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슬라이드는 내가 눌러야 돌아가는 건데 얘는 지가 알아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이해되시나요? 그게 제 i 프랑지아 i f 프 그리고 JPG는 JPG는 지금 저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JPG는 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즉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림 형식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그림 형식 예. 예. 왜냐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빠르고 좋아요 좋은데 단점이 뭐냐 그러면 크게 확대하면 깨져요 예.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크게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깨지는 게 JPG에요. 이해됐나요? 그 PNG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얘가 이제 PNG죠, 그죠? PNG는 쉽게 얘기하면 저렇게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뒤에 배경이 흰색이 있으면 무조건 얘는 어떻게 해요? 투명한 색깔로 만들어버려요.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리 늘려도 안 깨져요. 영상, 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만큼 막, 어마어마하게 늘려도 안 깨지는 게 PNG예요. 자, 그러면 장단점은 그런데, 그런데 단점은 뭐냐 그러면, M, 저기 JPG는요, JPG는 용량이 작아.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그 PNG는요, PNG는 대신에 용량이 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데, 왜 이걸 왜 설명하냐면 유튜브 썸네일 때문에요. 이거를 모르고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가지고 썸네일이 등록이 안 되어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한테 가보면 가보면 유튜브 썸네일을 PNG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썸네일은요 용량이 2메가가 넘어가면 안 올라가요 우리 유튜브 썸네일이 또 뭐예요 또 그러시면 계시겠죠 자 유튜브 썸네일은 썸네일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보이는 요거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이세요 이거 요거. 요거 지금 보이는 요, 얘, 얘가 지금 뭐예요 유튜브 썸네일이잖아요 이 썸네일이 자 보세요 저렇게 사진 두장 들어가고 글씨 들어갔잖아요 지금 용량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거를 png로 만들면 무조건 용량이 2메가가 넘어가요 그래서 분명히 썸네일을 다 이쁘게 만들었는데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등록이 안 된다는 거야 유튜브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거를 저장할 때, JPG라는 걸로 저장을 해야, 그래, 용량이 똑같은 이미지인데, 용량이 확 줄어들고, 왜? 썸네일을 확대해서 볼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썸네일을 확대해서 볼 일은 없어요. 썸네일은 딱 거기서 보고 끝이에요, 여러분. 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썸네일은 전부 뭘로 만들어 그래서? JPG로 만든다고요. JPG로. 이,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는 거의 대다수 의 이미지들은 전부 JPG로 만드는데 PNG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JPG를 만들면 아까처럼 뒤에 있는 배경 중에서 흰색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투명해져도 투명해지질 않으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됩니까? 좀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있으면 PNG를 해야지 어떤 경우에 아까처럼 광고하는 경우 광고 문구를 만들어낼 때 있잖아요 그때는 PNG로 만들어도 임해가 안 넘어가잖아요 용량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광고 문구를 만들어내거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독 버튼 만들어낼 때 오른쪽에 구독 누르는 버튼 있잖아요 그것도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JPG로 만들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통 하단에 들어가는 구독 버튼은 대부분 PNG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 강사가 뭔 소리를 하나? 그러면서 <웃음> <웃음> 네. <웃음> 자, 이해가 혹시 안 되시는 분, <웃음> 안될까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냐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에, 자,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설명드리고 을 있네요. 자, 어, 근데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힘들어져 열명 중에 아홉 명이 전화가 와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들안 걸릴 것 같죠 유튜브 썸네일 올리는데 안 올라가요 교수님 전 엄청 온다니까 저한테요 예 그리고 또 전화 와요 저는 아무리 만들어도 광고가 이쁘게 안 만들어져요 그랬어요 <웃음> 예 아무리 만들어도 광고가 나 저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쁘게 안 만들어져요 그 J P g 와 P N G 개념을 몰라서 네, 그런 거예요 그거만 알면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이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자, 파워포인트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만들잖아, 그죠? 이 광고를 만들어낼 때, 만들어낼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저장해서, 그죠? 예, 파워포인트에서 이거를 이미지로 저장할 때, JP로 저장하느냐, PNG로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근데,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PNG로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투명 색상을 갖다가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만들다가 실패한 게두 가지가 있을 텐데. 잠깐 볼게요. 네. 음. 음. 보이지가 않네. 잠깐만요. 네. 제가 엊그저께 최근에 만들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나? 상단광고. 어, 요거네이두 개의 광고가 있어요. 상단광고라는 한 보이세요? 이두 개요? 이두 개를 제가 불러볼게요. 잘 보세요. 네. 이미지를 자, 상단광고 두 개를 네. 첫 번째 광고랑 두 번째 광고 불러볼게요. 자, 요 광고 하나랑 이거를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영상에다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제 영상에. 보신 거죠?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제가 그 PNG 기능을 써서 좀더 이쁘게 만들려고 하다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죠. 이거 너무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조금 헷 지워줄게요. 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죠? 투명한 걸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오히려 안 보이는 걸 시가요. 그죠? 그니까 러 PNG를 하더라도, 하더라도 투명하게 안 보여야 될 때와 투명하게 보이, 보여야 될 때를 잘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어떤 경우에 투명하게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 투명하게 적용이 되지 않나요? 그죠? 이,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자, 파워포인트에서, 파워포인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대부분 그걸로 할 거니까. 파워포인트 기준에서 내가 만약에 M, K, T, V 이렇게 했죠 그죠? 적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뒤에 배경 있죠? 당연히 이 색깔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도형 채우기 있죠? 여기 채우기 없음 보이세요? 채우기 없음 했을 경우에는요 채우기 없음 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나와요 저장하면 이,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를 도형 채우기 가서 흰색깔 있죠?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를 못 느껴요 제가 이거를 자 키운 다음에 잘 보세요 이건 지금 채우기 없음 했죠? 얘는 제가 흰색깔로 채워볼 흰색깔로 그냥 눈으로 봤으면 여러분들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저장해 볼게요 그림으로 저장해 볼게요 여러분 그림으로 저장해서 1 하고 저장하고요 제가 얘는 2 하고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를 불러오는데 잘 보세요. 이미지에서. 자, 1. 그죠? 네. 1은 흰색으로 채웠기 때문에 뭐가 보여요? 흰색. 흰 색깔이 보이죠? 그죠? 네. 근데 2한거지 2. 한 2. 네. 예, 걔는 투명으로 제가 했잖아요. 투명, 그죠? 네. 얘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보이세요? 네. 테두리는 당연히 파란 색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즉 배경 색상이죠. 배경 색상. 그 배경 색상을 배경 색상을 투명으로 했느냐. 즉 배경 색상을 없음하고 적용시켰느냐. 아니면 배경 색상을 흰 색깔로 밀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만들 때 여기는 배경 색상이 처음에 없, 없음 없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여. 그렇죠?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어떻게 했어요? 배경 색상에 흰색깔을 줘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테두리를 하는 그 안에 뒤에 배경 아예 그냥 사각형을 넣어버리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 중간 사이사이, 그죠이 사이사이는 어떻게 그냥 네, 투명으로 그냥 배경 색상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도 조금만 머리를 쓰시면 머리를 쓰시면 굉장히 저, 그 머리를 쓰시면 안될것 같고 그죠? 머리를 이렇게 쓰는 건아니에자안 안 되고 응용을 하시면 그죠 약간의 응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쁜 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뭘할 거냐 그러면 뭐라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라이브도 할 거고 그죠 자, 라이브를 할 때는 위에다가, 그죠? 지금 현재 뭐 생방송 라이브 중 하면서 권영강 뭐 교수의 중계 실무 교육 이렇게 뭐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광고를 만들어냈거나, 그죠? 그래야지 그런 걸딱 찍어서 영상이 녹화되면 훨씬 좋으니까, 그죠? 즉 내가 찍을 영상의 상단에 아까 우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중계 전문 뭐뭐 해가지고, 그죠? 부동산 공장에서 한쪽에 딱 박는다든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파워포인트로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나 만드시라고요 만들면 그 만들어내는 디자인들을 제가 도와 가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 저랑 할때 하는 게 좋아요 하시면 제가 다니면서 이런 수가 그렇게 많지 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 자기 거를요 하나를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계속 써먹을 수 있잖아요 써먹으시니까 문구나 내용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잠깐만요. 네. <웃음> 자, 그렇게,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왜냐 그러면, 어, 제가 옛날에는 그냥 아주 손쉬운 것만 딱 했더만은 퀄리티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교수님, 파워포인트는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이쁘게 안 만들어져요. 나는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 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다음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우리 저기 마케팅 관리하는 제 사이트 중에서 어떤게 있냐 그러면 어... 망고보드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망고보드. 그리고 어... 미리, 망고보드, 미리캠퍼스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망고보드, 미리캠퍼스 이런 사이트에요. 망고보드. 네 여기 보면 망고보드 라는 사이트, 미리캠퍼스 라는 사이트 두개가 있어요. 두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둘다 가입해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상관없고, 어, 둘다 유료 사이트예요, 유료 사이트. 근데 이제 망고보드가 지금 이제 먼저 나와서 좀 많이 사용자들이 많은 편이고요. 미리 캠퍼스는 후발주자라서, 후발주자라서, 어, 무료 회원 가입하면 공짜로 쓸수 있는 게 많아요. 제한을 잘안 줘요. 지금 후발주자라서. 미리 캠퍼스는 지금 가입하시면 공짜로 하시는 게 많고요. 망고보드는 어, 저, 선발주자라서 할수 있는 게좀 작, 은 대신에 기능이 많아요.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망고보드와 미리 캠퍼스가 있는데, 자, 그러면 망고보드를 가볼게요. 망고보드. 지금 저는 결제를 망고보드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면, 이제 여기, 이제 클로바 더빙이라고 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 그 공장 하시는 우리, 공장 쪽에서 우리 영상 들었을 때, 기계업 나오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클로바 더빙에서 하고 계신 건데 어 이게 클로바 더빙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타입캐스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타입캐스트 이클로바 더빙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타입캐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타입캐스트가 원래 먼저 나왔어요 클로바 더빙보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군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 있다는 라 거고 그 다음에 디디캐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디디캐스트 디디캐스트 이건 뭐냐면요 은 어, 내가 영상을 제작을 안 해도 돼. 그냥 찍기만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완전 자기가 알아서 다 만들어 주는 거야. 그냥 어, 물론 내가 손을 같이 조금씩 봐긴 봐야 돼. 봐야 되는데 완전 방송처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요. 엄청나게 멋지게. 근데 대신에 그죠 비싸. 엄청 비싸요. <웃음> 엄청 비싸요. <웃음> 비싼 금액 얼마냐면 보통 몇백만 원씩 면 몇백만 원씩. 연간 결제금이 1년에 보통, 1년에 한 800인가 700인가 그렇게 내야 되니까. 그럼 한끈 담는 거예요? 아닙니다. 1년 동안 사용하는데 그 상관없어요. 근데 월 사용료도 나오긴데월 사용료는 의미가 없고, 이런 거는 뭐냐면 기업들 있잖아요. 전문적인 기업인데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장비도 없고 뭐 내가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기술도 없고, 근데 영상 많이 찍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저는 디디캐스트라는 사이트가 훨씬 낫겠죠. 내가 영상 찍은 거를 여기도 올린 다음에 거기 플랫폼에 딱 맞춰가지고 몇 가지만 선택만 해주면 그냥 작품 변화 완성돼서 나오는 거예요 음.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루 작업하는 거지 자막 처리 네. 이 작업까지 다 돼요 그냥 알아서 자, 다 들어와요 그냥 어, 다 들어와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영상 제작이 끝난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비용이 비싸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뭐 이게 여유가 되시니구나 그죠? 이걸로 돈 버시는 분들은 네, 어, 하실 만 하죠 그죠? 하시는 하시죠 겠 네. 나는 어, 교수님보다 디디캐스트가 더 좋아요 그러시면 가셔도 돼요 <웃음> 농담입니다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웃음> 디디캐스트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 쓸수 있는 거예요 자, 뭔 얘기하다가 망고보다 얘기하다 그죠? 네. 이런 데가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게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저런거를 쓰려도 여러분 타임캐스트 든 디디캐스트 든클로바 더빙에서 쓸려면 기본적인 기본적인 늑거는 알고 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쓸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런 사이트들이 쏟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그거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쓰면은 그 다음부터는 영상의 퀄리티를 어마어마하게 높일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이 안되니까 저런 사이트가 나와도 못쓰는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저하고 수업을 하실 때딱그 기본적인 것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렇게 쉽게 제작하는 사이트들이 나와요 엄청 쉽게 제작하는 사이트들이 나오면 그 사이트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손을 대면은요 본인의 영상이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어, 제가 이제 알려드린 사이트들을 너무 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써보세요 그리고 회원가입해서 쓰는건 다 무료라니까요 여러분요 공짜고 제대로 돈 내고 바로 돈 내고 쓰라고 하진 않아요 물론 디디캐스트 같은 경우는 틀리지만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써보고 괜찮으면 돈 내고 쓰세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그죠? 예, 가서 써보시라고. 비디오몬스터 제가 열심히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써보신 분 없을걸요. <웃음> 왜냐면안 써보시면 절대로 잘게 안된다니 회원가입 공짜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제 영상 제작이 제작을 할수 있잖아요 디, 거기 저 비디오몬스터에서요. 최근에 제가 비디오몬스터에서 지금 영상 제작 해주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 지금 프로테크 기업 울산에 있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비디오몬스터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만들었는데 뭔가 전문가가 만든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근데 저건 만드는데 얼마 걸리는지 30분 걸렸다고 30분이요 그러니까 앞에 멸치로 만드는 거랑 얘랑 비교하면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쓸줄 아시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들을 회원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돼 모르면 와서 물어봐야 저도 가르쳐주는데 우리 수업 때 이거 만드는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이건 위로 사이트잖아요 돈 내는 사이트잖아요 돈 내는 사이트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돈 내는 사이트들을돈 내는 사이트들은 여러분, 괜히 했다가 어... 그거 있잖아요 교수님 저기다 뭐돈 먹고 하는 애부터 시작했어요, 죠뭐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네,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자, 망고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망고보드도 들어가 보게 되면, 자망고보드도 어... 정말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쉬운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은 얘네들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런거를 하나 크리스마스니까 그죠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거 갖고 오면 산타클로스 뭐 사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걸 내가 수정하는거예요 산타클로스 지우고 내 사진 집어넣을거야 그죠? 네 해서 내 얼굴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그죠? 산타클로스 대신에 이걸넣을까요네 이렇게 하고 어뭐 제가 산타크로스까지는 안될것 같고 제가 술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지우고 수정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그대로 우리 멸치처럼 영상 제작하 것도 똑같은 거라고요 디자인은 그대로 갔다 와서 쓰고요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 해요 여기서 수정만 하면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그런 다음에 이걸 저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리는 거예요. 엄청 멋지지 않을까 요 여러분? 디자인을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디자인에 글씨와 사진만 수정해도 여러분 굉장히 멋진 작품이 나온다고요. 그 가장 그 대표적으로 한게 제가 지금 우리 썸네일 여러분 썸네일 기억나세요? 제 썸네일. 제 그러니까 물론 어, 지금 여기 보시면 만들어놓은 썸네일 보이세요? 이렇게요? 유튜브 썸네일. 그래서 요런 형태의 썸네일들을 이렇게 그 썸네일들을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한게 보이시면 요렇게 지금 제가 만들었죠 그죠? 요렇게요? 네 요렇게 네. 그니까 러그 마치 전문가가 디자인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요런걸 할수 있는 사이트가 망고보드 미리캠퍼스 이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일단, 무료니까, 여러분. 일단, 써보시고, 써보시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어, 이런 디자인들, 보이세요? 이 텍스트 디자인 보이세요?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디자인들. 네. 이런 광고할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 디자인들 보이세요?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보이세요? 이렇게요?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해요? 네. 국내, 뭐, 공장, 어, 전문, 중개,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죠? 그럼 요, 요 하나만 요거 하나만 저장해가지고, 보이세요, 이 배요? 요거 하나만 이쁘게 저장해도, 그냥 만들어씹어 놓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새로, 어, 이거 잠깐만요, 지우고, 그러면, 하나 슬라이드 만들어서, 이 녀석을 지울게요. 네.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잘 보세요 가져왔죠 그죠 이 녀석을 높이를 높이를 한200 정도 줄여 볼까요 그 네네네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서 어, 필요한 공간만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6 2 0 정도면 되겠네. 그죠?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오토픽스 맞춰주면 되니까 대충 비슷하게 자 그러면 여기딱 맞춰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장할 때 뒤에 배경 보이세요? 흰색이죠? 이걸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뒤에 클릭해서 배경 색상을 이렇게 투명 배경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버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네, 다운로드 받으면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 jpg 받을 거냐 png 받을 거냐 물어보죠 우리는 투명 배경이 필요하니까 뭘 받아야 돼요 png 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갖고 오볼게요 제가 어이구 너무 많다 그죠 눈다 끄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를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 자 그럼 공정중개 전문 서비스 아주 이쁜게 하나 나왔어요 음. 아이고. 음. 그죠? 네 그냥 여기 있는 디자인을 갖고 와서 글자만 수정해가지고 갖다 쓰면요 갖다 쓰면 오 뭐야 이거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하는 거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플하게 좋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수업되는 파워포인트 하는 게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오후에 라이브 해야 되니까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저런 광고를 집어넣는 걸 하는 거예요. 하시고 집에 가서는 집에 가서는 뭐 하시라고요? 망고. 네, 망고보드를 접속해서 한번 회원가입 해보신 다음에 천천히 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망고보드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망고보드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수업을 할수서 집에서 한번 써보시면 된다. 써보셔. 그리고 하다가 잘 안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와서 질문을 해야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하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꼭 저한테 그런 질문들만이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 자기께 여러분 도움이 되시는 거죠 자 비디오 몬스터도 마찬가지고 망고보드도 마찬가지고 제가 써보니까 좋은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어낼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 이렇게 유료로 쓰는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쓸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쓰면 돼요 여러분 근데 나는 해보니까 유료 사이트를 써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 하시면 하면 되는데 돈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써든안써든 돈은 결제하게 되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해되셨죠? 그죠? 꼭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쓸수 있다는 라 가정하에서 결제를 써야 되는 거지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해됐죠? 그죠? 예, 네. 그걸 마지막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작업 들어가 볼게요. 자자 자, 보세요. 네. 보세요. 이제 아까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폰트, 저는 엄청나게 폰트들이 많잖아요. 보이세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폰트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있는 폰트만 몇 개만 선택을 하더라도, 그죠몇 개만 선택 하더라도 글자들을 굉장히 이쁘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폰트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폰트를 다드렸다고 여러분들한테. 어디에 있다고요? 네, 제가 드린 USB 자료. 네. 제가 드린 usb 자료를 갑니다 여러분 자, 제가 드린 usb 자료를 열면 열면 여러분 거기에 2-4번 해서 동영상 수업용 자료 있죠 찾으셨어요? 2-4번 네, 여기 동영상 수업자료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어요? 네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무료 폰트 그래가지고 2-4-4번 있죠? 보이나요, 여러분? 네. 따닥 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럼 거기에, 자, 무료 폰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죠? 자, 거기 잘 보세요. 일단, 네이버 나눔 글, 글꼴부터 먼저 할게요. 자, 여기 네이버 나눔 글꼴 보이세요? 따닥.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설치 파일 보이세요, 설치 파일? 이거 따닥 눌러서 설치하세요, 따닥. 그러면, 지가 알아서 설치가 돼요. 쭉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이, 이 네이버 폰트가 설치되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폰트 찾을 때, 폰트 찾을 때, 여기 보면, 어 이렇게, 어 나눔 고딕 그래가지고, 이거 보이세요, 이거요? 예. 네. 나눔 스퀘어 나오는지 요게 네이버 폰트로 설치하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따닥 눌러서 설치하면 나오는 게 얘가 나온대, 얘가. 이, 이해되셨어요?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얘는 그냥 자동 설치하는 거니까 다시 백으로 돌아가면 배달의 민족 폰트 보이세요? 배달의 민족 폰트 찾으셨어요?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 우아한 형제들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아까 네이버 폰트도 마찬가지인데, 네이버도 네이버 한글 한글 아는다고 보이죠? 이게 뭐냐면, 얘를, 얘가 어디서 다운받은, 이거 다운받은 사이트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 폰트를 어디서 받았어요? 라는 이동시켜주는 거라서 굳이 누를 필요 없어요. 다운받으러 갈 때는 여기를 가라는 취지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어디서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의 민족 폰트를 여기서 받았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선택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한 번에 설치해버리게, 한 번에. 원래는 하나씩 설치하는데 제가 하나씩 설치시켰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설치하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설치해버리려고요. 한 번에 선택하는 거 아시죠? 처음 거 선택하고요. 쉬프트키 누르고 맨 마지막 거 선택하면 동시에 짝 하고 선택이 됩니다. 그게 윈도우 기본이죠, 여러분. 선택할 때, 그죠 컨트롤 키로 선택하는 거, 쉬프트 키로 선택하는 거 그게 기억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화센터를 가셔야 된다 그죠? 네자 그거는 너, 너무 기본이라서 안 해드리는 게 뿐인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설치라고 나와요 설치 보이세요? 설치를 꾹 누릅니다 그러면 알아서 지가쭉 설치가 돼버려요 자. 모든 폰트는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냥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설치하면 돼 설치. 그런 폰트는 설치가 다 자동으로 돼 다. 뭐 어떤 폰트든지 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면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네, 여기 보면 이제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해서 기랑이랑부터 시작해서 한나체까지 보이세요, 여러분? 요체가여러분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안 보여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야 보여요, 여러분. 지금 현재 바로 보이진 않아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종료했다가 실행해야 보여요. 어떤 거는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폰트라는 거는요. 근데 대부분 설치하면 그 프로그램을 재시작하면 거의 다 90%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네. 마지막, 마지막.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끝낼거예요그 다음에 여러분면 제일 밑에 보... 그런식으로 나머지 폰트들도 보이세요? 제가 이 폰트 수집하는데만 걸린 시간만 해도 몇시간 걸린지모른대다 여러분 엄청난 양을 제가 수집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쓰시라고 다 저작권 없는걸로 다 수집 해놨으니까 저작권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막 쓰셔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놨으니까 쓰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 키몬 몬테소리체라고 제일 밑에 보이세요?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총 3개의 채가 있죠. 마찬가지로 3개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한다고요? 설치. 그죠? 네. 그럼 어떤 채가 나오냐? 그러면 지금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던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던 요 채죠. 이게 티몬 티몬 소리라는 책이에요. 티몬 소리. 굉장히 굵고 좋아요 여러분. 굉장히 굵은 채거든요. 이런 채를 여러분들이 썰수 있는 거예요. 이런 채를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서 마무리, 마지막 마무리 해 드릴게요 자 여기 채들이 다 그런건데 다 설치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왜 안하냐 그러면 폰트를 너무 많이 설치하면 내가 어떤 폰트를 설치했는지 어떤 폰트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이 PC에는 설치했잖아요 근데 다른 PC에는 설치가 안돼있죠 그럼 내가 이 폰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PC를 가져 가잖아요 그 PC에서는 어떻게, 그 폰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죠?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폰트를 특정하게 쓰는 폰트가 있으면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그 PC에 폰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PC에 똑같은 폰트를 설치해줘야 된다고요. 물론 저장할 때 폰트까지 같이 저장하면 되기는 해요. 뭐, 뭐, 어떤 분이 교수님 폰트 같이 같이 저장해서 갖고 가면 되는데 하시는데 귀찮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써야, 써야 되는 PC라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해서 갖고 하시는 분들 쓰시는 분들 그렇게 쓰셔도 돼요 제가 몰라서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효율성을 따지다 보게 되니까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어, 왜냐면 이쪽 PC를 또 계속 작업도 써야 되는데 걔는 나올 지모르지만 다른 작업할 때도 안되니까 기왕이면 그냥 폰트 설치하는 방법을 아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폰트들을 여러분들이 어, 설치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폰트를 뭘 설치했고 어떤 걸 쓰고 있다는 걸릿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수업용으로는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네이버, 배달의 민족, 티몬 그래서 그것만 쓰면 저랑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내는 만약에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런 채들이 있죠. 그죠 이런 채들을 좀 내가 다른 채들을 다른 폰트들을 다른 폰트들을 나좀 쓰고 싶어요 그러면 설치하면 본인이 기억하라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고 나 작업한 거를 다른 PC에서 할 때도 똑같이 설치해야 된다고요 그 설치를 USB를 갖고 가면은 할거 없는 경우는 어디다 하면 된다고요 여기 주소 이 주소를 기억해 가지고 그 주소에 접속한 다음 그죠 요걸 요대로 치면 나온다는 라 거니까 그죠 교재에는요 여러분 폰트 설치하는 부분 우리 교재 있죠 그죠? 교재에 가 보시면 어떻게 설치하는지도다 나와 있어 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설치를 다할수 있어요 그냥. 제가 원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해야 된대 이들 중 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요? 그거 다 시간 다 가니까 제가 다 미리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념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다른 사이트는 아니고요. 여기 눈누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 보이세요? 눈누? 여기 보이세요? 눈누? 누누? 눈누라고 네. 되어 있는 거. 요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래? 따닥.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어, 다양한 폰트들을 제공 해주는 사이트예요. 자, 제가 만약에 어, 권영관 교수님 사랑해요. 이제 볼게요.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지만은 <웃음> 별로 안 웃긴가요? 큰일 났네. 아직 웃기 안 들리네요. 자, 보세요. 썼죠, 그죠? 네. 그러면 아래쪽에 요배달 민족 얼치로 1 0년체는요렇게 나오고요. 네. 잘 풀리는 오른쪽 이렇게 보이고 네. 코트라 보드체는 이렇게 보이고 이해 되시겠어요? 네. 자, 이 체가 이렇게 보이는 체인데 보면은 오, 이체 내가 가, 가, 갔다 왔으면 괜찮겠는데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이해 되시겠어요? 네. 그럼 내가 넥슨 메이플 스토리 볼트체를 쓰고 싶어요, 보이세요? 네. 클릭해요. 그럼 여기에 가면, 여기 가면요. 당연히 다운로드 받으있게 나오죠? 밑에 보시면 저작권이 나와요, 저작권. 저작권이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 인쇄 된다, 웹사이트 된다, 영상에 써도 된다, 포장지에 써도 된다, 인베딩 해도 된다, 회사명에 써도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폰트 파일을 수정, 복제, 배포만 하지 마라. 즉, 폰트 모아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않으면 이 폰트 마음대로 갖다 써그얘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눈누 예, 예. 그러니까 상업용 폰트 사이트 가보시면 이렇게 무료로 쓸수 있는 폰트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보시고 이쁜 폰트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받아서 써서 어, 이 폰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예쁜 걸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해 드리니까 교회 예배할 때 보게 되면 밑에 성경 문구로 왔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예쁜 뭔가 약간 오래된 무슨 종이처럼 거기에다가 폰트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죠 글씨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여기 찾아내면 된다고 요예 폰트를 잘못 쓰게 되면 폰트도 저작권이 있어요 출판하시는 이제 특히 책 출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걸리는 건데 책 출판할 때 한글로 문서를 작업했죠. 그죠? 한글에 있는 한 컴, 그 무슨 기본체를 한 거예요. 100% 저작권 걸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아래 한글에 들어가 있는 기본 폰트들 이 있잖아요. 전부 저작권 다 있는 거라고, 여러분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로 작업했죠? 파워포인트의 기본 윈도우 서체 있잖아요. 다 저작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체를 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출판을 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다 걸린다고, 여러분요. 그래서 출판업 출판사에다가 넘기잖아요. 그럼 출판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 폰트로 싹다 바꾸잖아요. 저작권이 없는 폰트들로 또는 자기네들이 그 폰트 어떻게 돈 주고 산 폰트들이 있어요. 유료로. 유료로 산 폰트로 전부 다다 다 교체 작업 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그 그 저작권에 위회에 걸리는 게 무지 많아요, 여러분. 폰트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폰트 고르는 것도. 왜? 나중에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어떻게 해요? 돈 주고 파, 파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 물건 팔아가지고 수익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 뭐야 내 폰트 썼네? 뭐야 이쁘다 막 쓰는, 쓰니까 그나 다음에 그 폰트 주인이 뭐 하는 거예요? 거는 거죠 옛날에는 이미지 가지고 많이 걸었잖아요 옛날에는 이미지 가지고 많이 걸었는데 요즘에 폰트 갖고 건다 폰트 갖고 해요 그래서 무료 폰트를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그 그 찾아내는 가장 좋은 기술이 여기 눈누 폰트라고 여기 여기 가면 어 나와 있잖아요 폰트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폰트를 찾아 쓰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 교재 있죠? 이 교재 어있냐 그러면 어 303페이지 300 무료 폰트 및 설치방법에 나와 있죠 그죠? 303페이지 가보면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요 동영상 수업자리 드린 거, 폰트 들어가서 나눔굴걸,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렇게 설치하러 좀 나와 있는, 보이세요? 이렇게요? 예, 네, 나와 있죠? 그죠? 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하시면 되고, USB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요. 없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네이버, 이 한글 한글 아름답게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동 설치가 안되고 어, 폰트를 다운받으면 압축되어 있어서 풀어야 돼. 푼 다음에 아까처럼 선택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치하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폰트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우아한 형제들, 그죠? 여기 이제 우한 배달의 민주 폰트죠. 우한 형제들. 그러니까 요 배달의 민주 폰트 하지 말고 우한 형제들 검색하면 돼. 우한 형제들. 들어가면. 여기서 글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폰트 설치하는 방법까지도 쭉 설명을 드렸고 당연하겠지만 눈누 폰트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야지 또 기술적으로 가르쳐주고 교재에다 다 넣어버리면 그죠. 수업 들으러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좀더 이제 어, 교재 100% 처음엔 다 실었는데 싫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교수님 교재만 보면 다 알겠는데요? 그래서 안 하시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교재 진짜 중요 기초는 다 해놨는데 어, 진짜 좀 퀄리티 높이고 좀더더 더 중요하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좀오프에서 하는 게 그냥 내가 하는 게낫다라는 생각해서 안 넣는 안 놓고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꼭 참석하셔서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첫 번째 시간 이 개념 이해되셨죠 그죠?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 켰어요 그죠? 그래서 그 스트리밍 키 그죠? 스트리밍 키를 OBS에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해드렸죠? 해드렸고 두 번째 뭐였어요? 폰트 설치해서 왜? 이제 우리가 광고를 만들 건데 오른쪽 상단이든 왼쪽 상단이든 그죠? 필요한 광고를 집어넣을 그 영상 제작할 때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쁜 폰트를 쓰는 방법 그 폰트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문구를 만들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파워포인트로 다음 시간부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간 동안 만들 거야 만들어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만드세요 만들고 그 다음 이걸 만들 줄 알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썸네일 만들고 서 채널아트 만들고 할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기술들을 익혀놔야 돼요 이쁘게 만드는 기술들을 이, 이해됐죠 그죠 그게 싫으신 분들은 뭐 쓰라고요 망고보드 써라 미리 캠퍼스 써라 하면 그냥 예쁘게 만들어 준다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 10분 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여러분들 광고 만들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